뭐 먹지? 비빔면 먹을까요? 신라면 먹을까요? 짜파게티 먹을까요? 아, 고민이네 뭘 먹지? 국물 있는 거 먹어요 내일부터 페스티브 해야 되니까 라면이 먹고 싶을 수 있으니까 라면을 먹을까? 먹을까 말까 고민이 시작된다면 결국 먹게 된다 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연구 결과가 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아 그러니까 어? 어쩔 수없어 베이컨을 넣어서 신나물 끓여먹을까? 여러분 그거 아세요? 찬물일 때부터 베이컨을 넣어요 그러면서 이 찬물에서 이 베이컨의 그 훈제 향이 이렇게 막 국물에 스며들면서 그때부터 라면을 끓이면 라면에서 부대찌개 맛이 나거든요 그렇게 끓여올게요 소프가 가르쳐줬어 기다려 보세요 짠으 네, 맛있겠다 아, 아, 역시 빵 먹고 나면 아 국물이야 빨간 국물 아, 치팅데이에요 내일부터 다시 식단 관리 시작하니까 오늘 먹는 거죠 베이컨 넣었어요 베이컨 아 국물이 진짜 부대찌개 같은 느낌이야 음. 베이컨 라면 <웃음> 베이컨 하나 다 올리고 엄마 김치 다 올리고 너무 맛있다 어, 라면은 다 아는 맛이죠? <웃음> 여러분들 다 아는 그맛 <웃음> 음. 신라면 국물 너무 맛있다 아 대두님도 라면 먹어요? <웃음> 편의점 김치랑 원래 바깥 생활하면 어쩔 수 없어 음 우리 엄마 김치 진짜 맛있다 음. 김치 그냥 밥이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음 탄수화물의 맛 음. 식은밥에 김치만 있어도 3그릇 먹겠다 백님은겉절이파신가요 <목소리> 저는 다 좋아해요 자리간 김치도 좋아하고 겉절이도 좋아하고 이게 엄마 김치가 살짝 매콤한데 입안에 딱 뭔가 이렇게 살짝씩 남는 그 매콤함이 좋아 짠얌음 그럼요 국물 가능하지 아 뜨거 몸이 살살 녹는 기분이네요 추운 날 라면을 먹길 잘한것 같아요. 정말 후회 없는 맛이다. 여러분도 <웃음> 라면 끓이세요. 이란 날 먹어줘야죠. 행복해 저는 이 식욕의 노예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 같아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데 말이야 음, 덥다 이렇게 찬바람 불때 먹으면 맛있게 야외에서 끓여먹는 라면 진짜 맛있는 거 알아요? 응. 좋아어 어 맞아 라면 진짜 맛있을 때 물놀이 하고 나서 먹으면 진짜 맛있지 그리고 여럿이 나눠먹는 라면도 맛있어요 여럿이 먹는데 약간 부족해 그래서 내가 빨리 먹고 한입 더 먹어야지 싶은 생각이 막들때와와 와, 라면에 밥 말아 먹는 거 진짜 갱님 라면 끓이시면 두 개는 드실 듯 항상 라면 끓이면 두 개씩 먹었는데 요새 양이 줄어서 두 개씩은 안 먹죠 라면스프는 진짜 호불호가 <웃음> <도구로가> 없지 않아요? <웃음> 마법의 스프야 어쩜 이렇게 맛있는 맛을 찾아냈을까? 오늘 최후의 만찬이다 이래놓고 내일부터 파지티브 안 하는 거 아니냐고요 내일도 뭔가가 맛있어서 안할 수도 있어 근데 라면은 기본적으로 신라면은 다 무난하게 맛있는 것 같아. 밀가루에다가 아디오스 고하고 손절하고 있는데. 아, 진짜요? 밀가루 끊기 진짜 힘들지 않아요? 저는 한 번도 끊어본 적이 없어요. 잠시 멈출 뿐. 그외 배우분들, 밀가루를 끊었다, 탄수화물 끊었다, 이런 거 보면, 와, 난 진짜 그분들 존경스러워. 어떻게 끊지? 아. 아. 옛날에 한동안 제일 다이어트 한다고 탄수화물을 끊었을 때전 모르겠는데 신경질이 되게 많이 생겼대요 제가 제서 제도님이 나보고 그거 봐 자기 탄수화물을 끊으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야 탄수화물을 먹어 말했어 아니거든? 신경질 엄청 내고 예민해졌던 것 같아요 음 맛있다 그만 먹어야지 라면 잘 먹었습니다